슬픈 예감 앞에 굳게 감아진 두눈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뭐든 나와 함께 한다면 그저 좋다던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 지어야 할지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그리워서 한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잔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한참을 내 곁에서 지켜주던 묻어난 사람 상 옆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니 네 옆에 다른 사람 있다는 게참 낯선 뭐라고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그밤